t o h kalyaas 이 노래는 너에게만 부를 노래 너만 상상하며 만든 노래 너를 떠올리며 난 망설임도 없이 쭉 써내려간 노래야 이 노래를 듣는 너의 마음이 마냥 기쁨 아이기를 바래 제극히선수한 행복이기를 바래 지금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일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혼자 이제는요 새로운 삶 좋아 찾았쓰면 좋겠다 내 말이 조금은 놀랍겠지만 갑자기 일하튼 금 없겠지만 열번 스무 번을 고민 고민해봐도 고백하는 게 답인 거야 g i l do you know this song is only for you 그래 이 노래 너의 노래야 정말 열심히 쓴널 위한 세레나 가잘 들어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이어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꼭 걸으면 딴따라 딴딴따라 분홍길을 걸으면 좋겠다 나널 좋아해 같이 사랑을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걷는 거야 또 뛰는 거야 그것보다 좋은 건 없을 거야 다같이 잘 됐으면 좋 우리 이뤄지면 정말 좋겠다 서로 위로가 필요할 때면 잔잔한 노래가 되어주는 연인들처럼 말을 하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멈춰 말하지 못했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별처럼 쏟아지는 고장난 내 가슴을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 되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랑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Uh, beautiful love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너의 기억에서 내가 살 텐데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내 곁에서 머물러줘 Beautiful my love Beautiful your heart It's beautiful life 세상에 너와 닮은 추억이 또단그러니 내게 남겨져있어 너와의 기억 너와의 추억 It's beautiful life 박수 안에서 바람맛이 달콤한 아침 새하얀 이불 위로 닦는 햇살이 좋아 설레는 전화벨 소리 그대인가요 설탕 한 스푼 담긴 소리 Hello Hello 이 거리 위에 나의 가슴속에 해 리나들 뜨다 몰라오하픔같은 oh. 꽃잎 이저 높이 말 아요？사랑 한단 말 하면 난 정말 녹 아요？오늘 같은 바람 이 불면 하루 종일 미치 겠어？그 대가 하른날른거려서 자신 있게 자신 있 게. 향기로운 봄바람이 나풀거리고 두 볼에 앉은 내 살마저 완벽한걸요 새하얗게 춤을 추는 꽃잎을 보면 그때와 둘이 커 저 높이 날아요. 사랑한다 말하면 난 정말 녹가요 오늘 같은 바람이 불면 하루 종일 미지겠어. 그래가 하루 날은 걸려서 꿈에서 봤던 거리가 不 ố g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줘요 오늘 밤도 그대 내 꿈속에 나와 함께 살아요 아이 같은 그 미소로 나를 보며 웃어주네요 난 그대라서 참 행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만이 아플 때내 눈물을 거의 다 까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시계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선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줄 그댈 사랑합니다 그때나 외로워할 때내 곁을 따스히 지켜주던 그대란 사람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네번째 그대의 온도 내가숨을 따스하게 다섯째 그대의 눈물 더 열심히 나 여섯째 그대의 기도 처진 어깨를 피게 만들어주는 그댈 사랑합니다 그대여 더 이상 눈물은 이제 늘리지 말아요 영원토록 그대를 지킬게요 바라만 봐도 난 행복해 일곱 번째 그대 표정 심으룩한 나를 웃게 해 여덟째 그대 목소리 내게 힘으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한 거야 지금 내가 데리러 갈게 지쳐있은 네 모습에 또 바뀌는 빨간 신호등에 괜히 맘이 조급해 나만 해도 돼 내가 다 들어줄게 Cause I'm good for you 오늘 밤 나와 샴페인 어때 좋아하던 카페의 yeah. 라데는 OK yeah. 너 하고 싶었던 것다 얘기해줘 Baby don't worry no. Baby I'll be good <목소리로> 피곤할 텐데 졸아도 돼 어차피 자도 막히는데 다 와갈 때 즈음 깨워줄게 alright for you Yeah, Cause I'm good for you. 오늘 밤 나와 샴페인 어때? 좋아하는 카페에 라틴는 오케이. Okay. Yeah, 너 하고 싶었던 거다 얘기해줘, baby. Don't worry, no. baby. I'll be good. 나는 그때 아니 꼭 그렇지 않아도 Yeah 나를 불러줘 네 옆에 있을게 My love Baby, I'll oh, you oh, are yeah. baby I will be good for you oh, oh. Ooh, oh. Good for you Good for you 버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 점 <목소리도> 올 거라고 우선대, 예. Yeah. 그대 원하는 그 말을 다 알면서 얼마나 오래 기다린 줄 알면서 실은 고민했었어. 니가 떠날까봐 내 마음 불안했었어. 내 나름대로 나만이 생각했어. 니가 나. 왜 그럴까봐 내게 부담 가질까봐 난 두려웠었나봐. 없다는 거라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 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어 참기 힘들어서 이런 마음을 보여주면. 많이 부족하지만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남자 없다는 거라니 조금은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 술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겠다고 이런 말하는 남자들도 많이 봤겠지만 눈을 뜨면 볼수 있는. 제 yeah, 음, 아, 음. 나와 결혼 감사합니다 t a k c t o 갈 yeah. 말이 많은데 정리가 잘안돼 도와주고 <웃음> 있어 어떤 표현법을 써야만 내 마음이 정해질까 마음을 꺼내서 너에게 복사해 그쳐야한 건가 어느 멋진 날에 나에게 잘하고 나타나서 내 마음을 취하고 싶어 하고 싶었던 말은 Don't take this t h right away but 너 말고 나 보여 It's so ice ice baby Got the same time 너날 녹여 yeah. Just can't get enough 나의 너에게 속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거울인 서로를 선택했고 나의 단위로 집중해 널볼때나 숨이 체할 것 같아 평소엔난 그러는데 yeah. 나나나나 앞에서 는 자꾸 들어가는 말 물을 마시면서 잔아지마 나는 너에게 폭풍까지 떠올라 참 기회는 야백고 풀면 봐 uh -huh. 너에는 나처럼 yeah, yeah. 사전에 널 찾으면 나로 정리 돼. 승복했다 말야. 근데 오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돼? <목소리> 인도네시아 무 미체할 것만 같아 평소엔 그런데 yeah. 못 참겠어, baby 연막 내일에 너만이 속을 달려가. love me l e s h e l o v e o o e s h l o v e me l o e e l o e m e o 그대를 만나고 그대 머리결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새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 팽개쳐져 있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걸 그대 를만 나고, 그대와 나눠 먹을밥을지을수있 어서, 음, 그대 를만 나고, 그대의 절인 손을잡아줄수있 어서, 그대를 안고서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음.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젖져 있지 않다는 게 주친 하루살이와 고된 살아남기가 행여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베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 이란 걸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웃음>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땅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줄게. 추운 겨울이면 난로가 되주고 더운 날엔 바람이 될게 잠이 들 때까지 머리를 만져줄게 네가 두려울 때마다 꼭 옆에 있어줄게. 갑작스런 맘에 문득 떠나고 싶으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떠나 줄게. Melvin me, 내손 잡아줄래요. Melvin me, 나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m a r 달 y me darling 나와 결혼해 줄래요 생각했어 헌데 내 사랑을 줄수 있는 여자 너밖에 없어 차갑고 어두운 험하고 쓸쓸한 세상 속 평생의 동반자로 함께 걸어가고 싶어 m a r 내손 잡아줄래요 와 평생 함께 할래요 남은 나의 모든 삶 오직 그대 남자로 살고 싶어요 메리 미 달링 나와 결혼해 줄래요 내 안에 숨 쉬는 아름다운 그대 영원히 같은 꿈을 꾼다면 얼마나 좋을까 믿어요 m a 미 그대와 함께 하는 내일이 내겐 천국 된 거예요, 오 부럽다 너희 둘이 나란히 내 앞에 서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될 줄을 알았어 너무 닮아 있는 너희 오늘 날우리야좀 똑같아 징 그리는 표정도 비슷해 정말로 인연인 것 같아 그 사람이 행복하기 그 사람이 영원하길그 사람의 네. 내일에 이 노래를 다 좋겠다 함께 는뜰수 있어서 어,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달콤한 꿀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래요 저거 봐저다이비기에 걸렸어요 저된다 이런 모습 처음면 그 상상도 못. 걸쳐지기를 바래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네. 결혼식 우여곡절도 많으셨겠지만 그렇죠. 앞으로는 슬픔보다 기쁨이 더 많고 그렇지. 눈물보다는 웃음이 더 많은 아우.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우. 근데요. 근데 근데 두 사람 성격 내가 아는데 쉽지 않아. 음. 알싸 우고 지낼 리가 없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착각 사과길기를 바래 <웃음> 두 사람 아이가 태어나면 자상한 삼촌이 되어줄게 엄마 아빠를 속 빼닮은 넌 아마 너무나 예쁠 거야 두그 사람이 행복하길 두 사람이 영원하게 두 사람의 내일에 이 노래를 불러봐야지 좋겠다, 좋겠다 함께는 뛸수 있어서 좋겠다, 좋겠다 함께 꿈꿀 수 있어서 달콤한 꿀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바래요 좋된다 이, 해가 자, 야, 요 야, 자, 야, 이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자, 기 자,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자, 야, 죽겠다 야, 자, 야, 해보니까 좋으냐 달콤한 꿀 같은 솔로 생활은 어느 이걸로 끝이야 축하해 주진식과 우선에 축하해 우리 마음 모아서 상상도 못한 축하를 너희에게 안겨줄게 감사하면서 받아라 두 사람 행복하기를 잘 사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하객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에라오에라오에라오